송태 음음문 만드는 것좀 하고 갈게요. 네, 음음문은 평소문으로 좀 바꿔놓 필요가 있어. 그러면 쉬워져.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합니다.에서 그걸 송태로 바꾼 다음에 이즈만 앞으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같은 건 없어요. 송태는 이즈나 워즈나 워. 동사가 나오게 돼있죠 근데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현재 완료는 어, 숭태의 현재 완료는 벌어 있어해 have been pp has been p p 라있 그랬잖아 그러면 현재 완료는 그냥 해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대신 에 뒤가 빔 pp로 바뀌고 물론 대상이 앞으로 나온 거니까 예 현재 완료는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평소문으로 먼저 바꾼다고 하면 여동생이 그 일을 다 했니? 이건데 여동생이 그 일을 다 했다 한 다음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거야. 그, 그 일은 다 되어졌다. 끝마쳐졌다. 여동생에 의해. 그러면서 해지만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누면 의문이 되는 거예요. 네아 여기는 목적을 더 반복하지 말라고 그냥 해놓은 거고 잠깐만 내가 또 마우스를 택하고 네, 그럼 이제 의문사는 어떻게 하느냐. 음은사는 더 쉬워. 음은사는 음은사를 맨 앞에 놓은 거는 바뀌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그 탑을 지었나요? 역시 그들이 그 탑을 지었습니다라고 해놓고 해야 돼. 여기 바이데 없는 거. 이건 아니, 여기 바이데 없는 거. 잘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언제 그 탑을 지었습니다. 그 탑은 언제 지어졌습니다. 이 상황인데 음은사는 항상 앞에 나오니까 지어졌나요? 예. 워즈만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바꾼 다음에. 더 타워가 목적어니까 더 타워, 빌트는 워즈 빌트, 바이뎀, 이 상황에서 워즈만 yeah, 앞으로 내놓으면 돼요. Who wrote this. 누가 이 책을 썼나요? 이거죠. 그럼 이 책은 쓰여졌나요? 누구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이 상황은 바이 흠을 그냥 앞으로 내놓으면 돼요. Whom, 여기 바이를 뒤에 남기기도 하지만 보통 같이 보내서 워즈만 yeah, 의문문이니까 주 앞으로. By whom was this written? This be written 이렇게 됩니다. 여기 채워볼까? 더 o e 이런 건 없어진다 했죠. 그러면, her 독이 목적어야. 그럼 her 독이 주어로 나오고, take를 송태로. Is her dog taken care of by her? 예,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그 밑에는 음. 의문상 고대로 놔두고, 자, d i d 는 이제 과거니까 필요 없어. 이제, was나 war란 소리야. 이제, 목조가더스토어예요조로 나오면서, 클로즈 를 이제 과거 분사로 하는 거죠. 자, was the, clower, 아, the store closed. 이렇게. 그래서, 언제 그 가게 문이 닫혔나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음. 좀더 많은 문장을 한번 보려고 자 숙제를 했니? 이랬을 때 숙제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your 아, you homework을 주로 놓고 was done, 이게 was done이 됐지 과거니까 was done by you, was만 앞으로 그래서 was your homework done by you? 이런 의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what are they selling there? 그들이 뭘 팔고 있냐는데 what? 안 바뀝니다 what? 안 바뀌는데 왜 by what이 됐는지 설명할게요 이거를 어, 평소문으로 만든 평소문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음문이 아니라 예 무엇이 이게 무엇을이었다가 주어가 되니까 무엇이가 되면서 예 비빙 비피라고 그랬죠? e a 빙 i n g sold b y them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무엇이 그들에 의해 팔니까라고 립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지금 비동사 앞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잖아. 음문사 항상 앞에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는요 what caused the problem 이때는 what 자체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그 문제를 야기했나요 그럼 그 문제가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넣으면 was caused by what이었어 그지 was caused by what was가 앞에 나가고 what도 나간 상태야 by는 by what 얘랑 친했단 말이야 전치사 그래서 by what을 같이 내보내도 돼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 문제가 약이 되어졌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네좀더 네, 많이 있으니까 좀더 보면 누가 아니 누가가 아니네 누구를 그 팀은 주어니까 그 팀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그러면 누구를 이해가 주어 그 승태 주어로 나오고 모아주 네. 추진 바이더 팀이 상태죠 이건 변할 게 없죠 왜? 주어가 음사가 주어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누가 뽑혔나요? 이거죠. 자, 이거는 누가 창문을 깼나요? 야, 그러면 창문이 목적어니까 이게 송태의 주어로 나가요. 보면 the, the window was broken by who 이렇게 될거지 by whom 전치사니까 by whom을 앞으로 가져온다 했죠? 같이, 네, 전치랑 같이 음사는 그래서 w a s 앞에 내니까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누구에 의해서 창문이 깨어졌나요 그래서 by whom으로 하는 게 많아요. 누구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나요, 뭐 지어졌나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by whom be pp by whom be pp 예. 그런데 비 동사가 시제에 따라서 has been 고 have been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예. 많이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when이라는 게 있어. 언제 에, 에 누가 그 창문을 깼나요? 네좀 누가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깨졌냐가 중요한 거라서 더 윈도우를 주어로 듬으면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예, 바이 서먼은 안 쓰도 돼요. 근데 왜는 바꾸지 않으니까 언제 창문이 깨어졌나요? 언제만 앞으로 내면 되죠.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one? 자. 예, 다 끝났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How many times 몇 번? 얼마나 많은 시간 즉몇 번?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나요 그러니까 사러들이사 번이나 백신을 맞았나요 이랬을 때 백신은 백춰졌맞라졌 소리죠 예, 현재 죠료는0 v a c c e a c c e n e 1 a n y t a i m e s 0 a s c i e vaccine. 1 a i n e 1 i e a c c i n e vaccine. e e e n e